이제 44쪽 육사효를 보겠습니다. 육사는 편편히 불보이 기린하야 불게이 부르다 육사처태지과중하야 이음재성하니 지제 하복하고 상이음이 역지제 주하람 편편은 질비질문이 살편편취하는 역기린동야람. 이는 기료야니 미오여선이라 부인이의 부이 기료의 종자는 미리야닌 불부이 종자는 기지동야라. 삼음은 개체하지 무리니 거사는 내실기시리니 기지 개욕하 행고로 불포이상종하야불래 개고이 성의상하야라 구음양지승가는 그 매시운지 비태니 혹격 혹사는 이지성야랍 태기과중이면즉장표의랍 성인이 어사메삼운 간정즉유복하니 계삼위장중이라 시계즉하부요. 사이과중의니의 이필편야랍 고로천원시정반복지도하고 오는 태지주 즉부언처 태지의 람이가호충하니태이그의람고로삼음이변연이 하오카암 불래 부위에 기려 중지하야 불래 계령이신야니 기점이 미유소인 합교하야 이해정도님 군자소당계야람. 음허양실구로 범원 불부자님 개음효야람 상말편편 불부는 개실실야오불개이부는 중심못야람 편편은하왕지지리라풀플대부이인종자는이삼음재상하여 개실기실고야라. 음본재하지 무리여는 금의 그 거상하님 신은 실시하라 불대고이 성의 상여자는 개키중심소원고야라 이, 당, 연, 자, 는, 천, 야, 옥, 중, 소, 농, 자, 는, 시, 야 람. 음, 본, 거, 하, 니세 하, 은위실실이 하, 이제 육사효에요. 육사효는 가만히 짚어오세요. 지천패에서 이제 이 육사효는 지, 땅깨죠. 땅깨로서 바음 밑에는 하늘이 버티고 있는거고 또 아까 상중하로 말할 때 삼효는 중앙으로 진입한 상황이라면 사효는 중앙에서 벗어나는 상황이란 말이죠. 그리고 이게 어떤 일이든지 중간쯤 가면은 벌써 이제 뜻이 정해져서 올라가려는 것은 어느정도 다 올라가면 내려올 걸 생각하는 입장이잖아요. 그러다보니까 육사효는 이제 땅이 하늘 위에 가있기 때문에 내려올려는 마음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내려오는 걸 가지고 얘기하고 있어요. 육사는 편편 편편히 불부이 길이 나야 입으로다. 육사는 아래로 막 내려오려고 하는 거지요? 육사는 편편히, 아주 빨리, 빠르게 내려오는데, 불부, 자기 자신이 부유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저 혼자 잘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 길이 나야. 그 이웃들과 함께 해서, 이게 육사, 유고, 상육 전부 다세개 효과, 음효로서 위에 있다 보니까 내 본연의 자세인 밑으로 내려오려는 마음이 같은 거예요. 세사람 입지가. 그러다 보니까 이 기린이라는 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불개, 입으로 다 경계하지 않아도 경계하지 않는다는 것은 야 같이 내려가자 이런 말을 하지 않아도 마음으로 서로 통해서 함께 행동하는 입장이 되는 거예요. 본연의 위치로 돌아가려는 마음을 같이 하는 거예요. 육사, 처, 태지, 과중하야 육사효가 택계의 중앙을 지나치는 데에, 약간 이제 지나가는 데에 처하여서, 이음재상하니 음효로서 윗자리에 있으니, 지제에 하복하고 하복. 그 뜻은 늘상 아래로 회복되는 데에 있어. 아래로 돌아가려는 데 마음이 있단 말이죠. 자기 그게 이제 편안하니까. 상이음도 역지제 추하라. 육사, 육오 상육 그 위에 있는 두 음효도 또 뜻이 추하, 아래로 내려가는 데 뜻을 두고 있더라는 거죠. 편편이라는 것은 질디지모이니까 빠를 질자예요. 빠르게 마르는 모양이니 사 편편 취하는 그 사효가 빨리 빨리 아래로 날아가려고 하는 것은 여 기린동냐 그 마음 그 자세 그것은 그 이웃들과 같은 뜻이었다는 거죠. 인자는 기리하니그 무리를 말하니 그 위에 있는 오효와 상육, 상륙, 상육효를 말한다. 부인이, 부이, 기류, 종자는 미리 아니, 무릇 사람이 부유해서, 즉, 부자가 되어서 기류종자, 그, 그류 같은 사람들끼리 추종하는 것은, 그러니까 사람이, 그 사람의 부유해서그 사람한테 사람들이 많이 끼는 것은, 무엇 때문에 그렇죠? 미리예요. 이득을 위해서 모이는 거예요. 돈 많은 사람 앞에 모이는 것은 자기한테 뭔가 이득이 있을까 해서 모이는 거란 말이죠. 그런데 불부의 종자는 부자도 아닌데 추종하는 사람들은 뜻이 정말 같은 거지요. 그 사람 보잘것 없어도 같이 모이는 것은 참으로 좋아하는 마음이 같기 때문이라 이거예요. 계속 거기, 불, 부, 이, 기린이라는 말은 그거예요. 부유하지도 않은데도 그 이웃들과 함께 한다. 그 말은 그거예요. 즉, 참으로 뜻이 같고 참으로 좋아해서 그렇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건 금방 이해할 수 있죠? 육사효, 그 다음에 유호효, 상류효가 전부다 이 곤괴니까 땅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같기 때문에 그런 거란 얘기예요. 그것을 사람들의 인사로 풀어서 부유함과 빈천함 그런 걸 빗대어서 풀이를 한거죠. 삼음, 삼음은 개 제하지물이니 세음효는다 아래에 있는 물건들이었어요. 그러니 거상은 내 실기실이니 위에 있는 것은 곧그 실지를 잃어버린가요. 실체 본연의 모습을 일린 것이니 기지개육하행구로 그들의 뜻이 다 아래로 가고자 하는 뜻이 있었기 때문에 불구의 상종하여부유하지 않은 데에도 서로 추종해서 불대개구이 성의 상하자라 경계하거나 경계하는 말로 고해주기를 기다리지 않고서도 참빈 뜻으로 서로 합치가 되는 모습이다, 이거죠. 그렇죠? 부, 음, 양, 지, 승강은 무릇, 음, 양의 승강은 음은 하강하고 양은 상승하는 거지요. 음, 양의 승강은 내 시운지 밑에 곧 시운의 비색함과 통태함이니혹 교, 혹는 혹은 음기와 양기가 교합하고 그게 교지요? 그럼 택괘가 되는 거지요? 혹삼 우리가 볼 때는 위에가 천이고 밑에가 지라야 이게 위치가 맞은 것 같지만 그건 아니지요. 천기는 이게 올라가려는 속성이 있으니 바받게야만사실은 올라가려는 기운과 내려오려는 기운이 서로 만나서 기운이 통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될때 여기 그런 말이에요. 시운지 비태니 그러니 혹교, 교라는 것은 음기와 양기가 서로 교접하고 교합하는 거니까 택괴가 되는 거고 산은 양은 양대로 음은 음대로 흩어지는 거니까 비색할의 빛괴가 되는 거예요 그것은 이지 상려라, 이치의 정상적인 거다. 태, 기, 가중이면 택, 택괴가 이미 중앙을 지나치게 되면 창변은 장차 변화를 가져오릴 것이니, 아니면 태평한 시대가 중간쯤 지나가면 이제 변화를 가져올 때가 됐으니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요. 성인이 어삼의 상운 감정즉 유복이라고 하셨어요, 그죠? 성인이 성인은 주역을 지으신 문학이에요. 성인이 삼효에서는 상운 여기 상우는 여전히 또는 아직까지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 이렇게 번역합니다. 여전히 간정 즉 유복. 아직 간, 간단하고 곧게 나가다 보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삼유에서는, 삼유까지는 그렇게 말하고 있어. 그러니 개삼비장중이다. 삼유는 장차 중앙으로 가려고 하는 아직 중앙의 극점에 도달하지 못한 시점이란 말이죠. 그러니 지게지 가보요 경계할 줄을 안다면 그그태평한 시대를 보존할 수가 있고 반면에 사유는 어떻습니까? 사이 다중이니 사유는 이미 중앙을 벗어나고 있어 지나가고 있어 그러니 이필변이라 이치가 반드시 변화를 가져오게 돼 있더라 이거죠. 코로 전언시중반복지도 않고 오로지 시작과 마무리 그리고 돌아옴과 회복되는 그런 이치를 가지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 가 하면 이제 오효는 오효는 태지주정 오효는 이제 택배의 주인이 되는 거죠. 주즉 부언 처태지이다또 다시 태평한 시대에 처신하는 방법을 말하, 처신하는 의리를 말하고 있더라. 이거죠. 즉 육사효는 이제 변화되는데 변화를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로 하는 거다그 말이죠. 이 과호 중한이 이미 중앙을 지나치고 있으니. 태 이, 극이라, 태평한 시대가 이미 극에 다지다 이, 극이라는 데서 극즉판이라는 이치를 읽을 수 있지요. 극에 도달하면 돌아가게 어 있다. 고로, 삼음이 편년히하복하야 바로 나오네. 그죠? 그래서 세, 음, 효가 재빨리 아래로 휘묵하려고 날아가서. 근데 이래 째는 거죠. 래서 부이, 그 부유함을 기다리지 않고서도 그 같은 무리들이 추종을 해서, 그들의 령이 신년이 경계하고 명령하기를 기다리지 않고서도 서로 그럴 것이더라도 믿어주게 되니, 기자미, 위, 유, 소, 인, 교합하여. 그 점괴가 위, 유, 소, 인, 교합. 소인 배들이 교합해서 이해 정도니, 그 교합한 세력으로 정도, 바른 도를 해침이 있는 것이 되니 군자, 소당, 계야라 군자가 마땅히 경계해야 될 것이다. 처허양실고로, 음허양실고로 음은 허라고 말하고 빈 것이고 양을 채워지는 것이기 때문에 범원 불부자는 범칭 부유하지 않다라는 것은 다 음효끼리 모여졌다는 거예요. 이 부자가 아니다라는 것은 음효를 부자가 아닌 거다라고 말한다 이거죠. 생활 편편 불구는 편편히 부유하지 않다라고 한 것은 개실실야 이말 이해할 수 있겠지요? 다 실실, 실제의 본연의 위치가 아래인데 거기를 잃었기 때문이고, 불기에 이분은 경계하지 않아도 서로 믿어준다는 것은 중심원야라, 속마음으로 깊이 원하고 있던 것이기 때문이다. 편편은 하왕지질이라 편편은 아래로 가기를 빨리 가는 것을 편이라고 말했다 이거요. 불대 부의 인종자는 부요함을 기다리지 않고서도 이웃이 추종한다. 그 말은 이 삼음 재상하여 세 음효가 위에 있어서 개실기실고야라다그 실제를 듣기 때문이다 이거죠. 왜 그러냐하면 음본 재하지 무리할 음이란 것은 본래 아래에 있는 물건이거나 금내 거상하니 이제 위에 있으니 신은 실실려라. 이것은 실제를 잇는 모습이다. 불대 고개의 성의 상여자는 경계함을 고하기를 기다리지 않고서도 성의 성의로 서로 더불어 하는 것은 개기 중심 소원구야라. 왜냐하면 그 속마음으로 원하는 바가 있었기 때문이더라. 이거죠. 이 당연자는 천자요. 이치적으로 당연한 것은 하늘이고, 천리고, 중소동자는 많은 사람들이 갖고자, 갖게 하는 것은 시점이다. 그러니까 이치는, 하늘의 이치는 사람들이 거슬릴 수 없지만, 많은 사람들이 함께 할수 있는 것은 그 시기를 잡아가는 거다. 그 말이에요. 음본 거하니 음은 본래 낮은 자리에 있는 것이니 재상은 높은 자리에 있는 것은 미 실실이라 실제를 잃는 것이 되더라.